태극 3장 나란히 서기 기본 준비 앞서기 아래 막기 앞굽이 앞차고 두번 지르기 앞서기 아래 막기 앞굽이 앞차고 두번 지르기 앞서기 목 손날 안치기 목 손날 안치기 뒷굽이 한 손날 바깥 막기 앞굽이 몸통 지르기 뒷굽이 한 손날 바깥 막기 앞굽이 몸통 지르기. 앞서기, 몸통 안, 막기. 몸통 안 막기 앞서기, 아래 막기 앞굽이, 앞차고 두번 지르기 앞서기, 아래 막기 앞굽이, 앞차고 두번 지르기 앞서기, 아래 막고 몸통 지르기 아래맞고 몸통 지르기 앞차고 아래맞고 몸통 지르기 앞차고 아래맞고 몸통 지르기 기합 바로